앨범 주인공 알반 네 인사합시다. 저희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픈 더 게이트 킹덤 안녕하세요 킹덤입니다. 와우. 저만 안 내려갔어요. 아 그래? 네. 못 내려가 빨어 우리 찰까요? 어때? 이뭐 하는 건데요 지금? 유비 리액션이죠. 오케이. 오. 네 바로 저기... 뜰게요 엄청 기다렸어요. 아니, 궁금하잖아 바로 뜰게 저희도 처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완전 처음. 봐 e t s g 배경에서 보이지 않아서. 한번 내가. 이게 너무 집중해서 리액션 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 네. 어? 누구예요? 이거 오 연기 연기 눈야 멋있다 여기 아, 알바 진짜? 왜 이렇게 추운데 사러 내실라야 그죠? 어쩌다 보니까 네, 네. 아 이때 와 눈이야 실제로 이때 알바니 눈을 내렸죠? 그렇죠? <웃음> 난또먹고있네눈 내려야지 당연히 눈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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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아. 오, 진짜 웃는 거 우와, 유명해 보요 아, 여기 <웃음> 여러분들과 비하인드가 있죠? 뭐 먹을 건데? 뭐 먹을 건데? 시키면 안 돼? <웃음> 와, 화이트로 바꾸야 좋겠어요. 색가다 이반이 다한테더세 떼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저희 이번에 뮤직비디오는 스토리가 진짜 탄탄한 것 같아요. 그걸 찍을 때 재밌지 않았어요? 막반려이 그거 나오나? 나오지 않나요? 아요 어, 3집당한 거에요집한거 어, 아니에요? 집중하고있니에요 진정! 오로라다 오로라 나 저거 잘 알아요 완전 예뻐 나 저거 보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생이잘따라오보네 뭐야 간다 간다 이제 블랙크라운을 끌어가는 장면에서 소리 연결된어 이거 언제 찍었어? 우리 끝나고 마지막어 이거 찍은거야뭐야 뭐야? 뭐야? <목소리> 어 뭐야, 대머리야. <목소리> 뭐야? 우와 우와 우와. 대가 아, 잠깐만. 저 저거. 대가리 무지개만큼 보여. 이만막들개 대가해야. 안 <목소리> <못해 해야 되는데? 웃음> 하다 아아안 까먹어. 었 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었다고. 오 인장면! 오오오 아, 이 장면, 어? 이 장면, 이장 오! 오! 아이반이 멸시했어! 아이반, 저때 느낌이 어땠어요? 제자신이 죽여서 뭔가 짜릿했어요. 짜릿했어요? 네? 짜릿했어요. 야, 뭐야? 방금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뭐야? 방금 뭐야? 애놈이죠 저요, 저. 무진이. 멋있는 가다 무진이지. <웃음> 다 <웃음> 오, 얘또 묶였어. 왜 항상 무식하게 또 치워요? 몰라요. 이만 좀끓여거야겠네 단영이랑 나랑 반해 쓰러져 있어. 우리 그때 슬프긴 한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불 멋있다. 오, <웃음>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이 루장은 저집 직관했어요. 아, 이거 루장은 와. 뭐, 다음에 직접 이제 하이라이트야. 확실히 발전해. 와, 단영 나오지? 단영, 단영 나오 단영 나오 우리가 그것까지 있어요? 어, 게임의 왕자. 오, 대박. 나 이게 아, 네. 제일, 아, 제일 기대돼. 와, 사진 사진이다. 오. 여기 어디야? 아, 좋은데 사시네요. 비가 오네요. 앵. 어, 앵. 무어? 멋지는데? 무농. 아, 와, 잘 생겼어. 와, 잘 생겼어. 이야. 형네 백성들 많네요. 어, 한조다. 와, 어 단영 분이 이렇게 컸나요? 가만 있어. 와, 되게 이스럽다 이거. 오, 잠시만, 사진 국 키워서 너무 멋지는데요? 저희 처음 봐요. 끝 끝인가요? 네, 아. 네, 많이 는것 같아요. 와, 어, 저는 어. 저는... 만족합니까? 만족스러워. 아 이번에 또 주인공한테 물어봐야죠. 아이반씨 만족합니까? 이번 주인공이 되어서 감회가 새롭지만 진짜 저희 멤버들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아 만족해야 돼. 그거 음, 얼마안가야 얼마 안 가. 근데 진짜 야 너네 진짜 행복해야 돼. <웃음> 저, 갈수록 이제 앨범 퀄리티가, 퀄리티가,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죠. 아, 그 여기 밑에 계시네요 선대 왕들. 아, 1대, 아, 2대, 3대. 네. 이제 다음 이제 끝났어요. <웃음> 여러분들. 아, 네. 자 저희 그러면 오늘 다 봤으니까 우리. 그, 아이반이 네. 마지막으로 제일 가장 힘차 우리 이제 활동을 알리는 네. 또 힘차고, 네. 에너지 있고, 네. 긍정적이며, 네. 우리 킹메을 보고 싶은 마음을 다 담아갖고, 제 네. 매번 소개를. <웃음> 바로나 와지. 야 아, 치우야 보여줘. 치우야. 어, 네. 네. 응. 현장의 판타지 장점은 이거야. 잠깐 만 아들아, 보여줘. 아, 소녀는 와서가 바비. 아, 아 왕이, 왕이,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네. 네. 네. 왕관에서 자격이 없어. 아이반, 아이반 시작. 이지 카르마예요. 히 스토리 오브 킹덤 파트 3. 아! 왕관을 쓸 자격이 없는데. 자 네. 그럼 이거 만회할 수 있게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 진짜 다짐하면서 크게 한번 인사하고 네. 저희 블랙크람 활동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 인사 인사하라고요 아 인사하잖아요 네 아. 지금까지 킹덤이었습니다 3십 블랙크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로스오케 킹덤 합니다